이번에 스위 어반스쿨을 통해서 공공건축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주거권의 가치관과 건축관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또래 대학생들과 올바른 주거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전문가 분들의 특별한 강연도 기대가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반스쿨을 통해 저는 또래 대학생들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시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줄수 있는 도시공학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